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년입니다. 자, 오늘도 마포 경찰서 경찰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죠. 네 맞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항상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토 수호에 연념이 없는 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주 당초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제1020회 로또 총 판매액 1,050억 원, 1등 당첨금 256억 원으로 13분이 당첨돼 1인당 19억 7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1,794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황금 마이크가 간다는 방송 현장을 궁금해하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제작 과정을 모두 담아봤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어 저희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 4호는 생방송 시작 전 3시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6분이네요. 자, 저는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하는 사이 생방송을 함께할 방청객들과 경찰관이 스튜디오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경찰관과 방청객 입회 하에 추첨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추첨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1분 생방송 시작 약 2시간 전입니다. 총 5개의 추첨볼 세트 중 방청객이 선택한 볼 세트로 추첨이 진행되는데요. 추첨기를 작동할 때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방청객과 함께 합니다. 이게 네, 어. 네. 조작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공정해 네. 보입니다. 검증이 네. 끝나고 완벽한 생방송을 위해 총두 번의 리허설을 진행한 다음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를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 보고 싹 풀렸습니다. MBC는 항상 공정한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황금소는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노대균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노대균 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전 유공자 어르신을 위한 봉사를 하고 계시죠? 네,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임무를 수행하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여름에는 생수를, 겨울에는 보온팩을 기부하고 장마 시작 전에는 방역과 누수된 집 보수를 돕고 있습니다. 네, 동료분들도 선행에 함께 참여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7년간 봉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우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하면 참전용사 선배님들께서 더큰 감동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우들에게 제안했더니 기꺼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 전우들... 들과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해주신 참전 용사들의 희생 정신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제 1,021회 로또 추첨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번. 자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몇 번일까요? 45번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볼 15번입니다. 네, 네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15번에 이어서 네 번째 행운의 숫자는 24번이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숫자죠. 17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몇 번일까요? 29번,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합니다. 16번, 제1021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12번, 45번, 15번, 24번, 17번, 29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16번입니다. 지금까지 노대균 상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